최의 강좌의 기술은 체리 피커라는 기술입니다. 일단 체리 피커라는 기술은 헬벤트랑 핸드 스위치 두 개의 기술 정도만 알고 계신다면, 어, 충분히 킬수 있는 기술이에요. 자, 일단, 바이트 핸들을 주신, 어, 바이트 핸들을 주고 있어요. 바이트 핸들을 주신 베이직 그립에서 중지를 뺀 자세로 올 겁니다. 어, 사다리 강절, 사다리 할 때는 리버스 그립에서 새끼손가락을 뺐었죠. 그런데 체리피커는 베이직 그립에서 중지를 뺀 거예요. 자, 여기서 체리피커는 이 자세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 바로 내려줘요. 내려져서 이런 자세를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와 동시에 중지로, 중지로 회전을 약간 줍니다. 이 정도. 요 정도 회전을 준 다음에 검지를 잡아요. 그와 동시에 헬벤트를 해주는 거죠. 검지를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넣어주면서 인덱스로로버가 들어가게, 들어가게 됩니다. 헬벤트에는 인덱스 로버가 있잖아요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준 다음에 잡고 흔들 스위치 자 이게 체리 피커에요 자 다시 중지를 뺀 자세 이 자세에서 이 자세에서 이 자세에서 약지랑 중지 사이에 있는 자세에서 중지를 약간 회전을 주신 다음에 요 정도 그리고 잡으시고 바로 헬벤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바로 핸들 스위치, 와, 꼈어. 자, 이게 체리 피커라는 기술이에요. 자, 연습하는 팁을 하나 드리자면, 저는 이런 식으로 연습했어요. 일단, 핸들 스위치를, 아, 인덱스 롤러버를 한 다음에, 핸들 스위치 하는 연계. 자, 이렇게 되는 부분 있죠? 자, 이 부분. 자, 이렇게 되는 거를 먼저 연습했어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 하면, 자, 인덱스 롤러버를 한 다음, 바로 잡고, 핸들 스위치가 들어가는 이 부분 이 연기를 먼저 일단 연습을 하는 거죠 웬만큼 하게 그래서 어느 정도 익혔다 싶으면 어 바로 바이트 핸들 을요요요 요, 요 자세 약지랑 중지 사이에 낀 자세 이 자세부터 시작하는 거죠 중지로 회전해 준 다음에 헬벤트가 되는 부분 자이 부분을 연습하는 거죠 한마디로 어 블렌더 때도 말씀드렸죠 기술 자체를 바늘로 쪼개서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 자세에서 헤벤츠가 들어가는 부분 이렇게 따로 연습한 다음에 이번에는 두개다 각각 잘 된다면 같이 붙여서 부드럽게 잘 되는지 자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는 거죠 근데, 뭐, 사다리 때도 그랬었죠? 사다리 때, 이 자세에서 바로 사다리가 들어가지 않아도 되고, 그냥 연습할 때는 이렇게 시작해도 된다 했었죠? 체리피커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 자세에서 연습을 많이 한 다음에, 웬만큼 드시면, 이런 자세에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강좌를 이 정도로 맞춰보도록 할게요.